우리 친구들 한 주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성경 공부 해보아요.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모였나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김지호, 김지윤, 고우영, 구현진 백건우, 이산호, 전예솔, 정하인, 이하율, 이혜준, 송양진, 최수희, 최바다, 최건, 한세아 모두모두 모였죠. 우리 그럼 찬양하고 성경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음,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어, 맞아요. 승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승천주일이었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래요. 아, 성령 강림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말 같죠? 오늘 친구들이랑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듣고 배우면서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온 것을 생각하고 축하하는 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기억하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하루, 이틀, 삼일, 사일 하다보니 열흘이 지났어요. 그날은 마침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날 추석처럼 큰 명절이에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막 흩어져 있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이었지만 밖에는 아주 시끌시끌 사람들 소리가 많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여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태풍과 같은 아주 거센 바람 소리가 나더니 금방 온 집안에 바람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자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생긴 것이 내려앉았어요. 옛날에 모세때의산 위로 그리고 성막 위로 하나님의 큰 소리와 불로써 나타나신 것처럼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의 큰 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로 각 사람 한명한명 위에 한 내려왔어요. 불로 내려오신 성령님은 각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무언가를 말하게 하셨어요. 짤라 짤라 짤라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계속했어요. 살라, 살라, 살라, 살라. 뭐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 오,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오, 저 사람은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잘하네. 마치 우리가 외국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데, 누가 갑자기 한국말로 말하면 귀에 쏙 들어오고 잘 들리지요? 누가 말했지? 하고 고개를 돌려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이상한 말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 나라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영어, 네덜란드어, 한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이렇게 여러가지 말을 하듯이 제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무언가를 한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정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여기 예루살렘으로 온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이렇게 들었던 말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에 마음이 들떴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는 누구지? 하고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구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술이라도 마신 거겠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온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외국어를 할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서로 말다툼도 하고 웅성웅성 거리며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마셨겠소. 지금 일어난 일은 성경 말씀대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날이 온 것이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해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하는 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모습이 아닌 용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몰랐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었어요. 사실 베드로도 자신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놀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씨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또다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대답했어요. 마음을 돌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 제사하지 않아도 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 또그 제자의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갔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일을 말하고 전하게 되었답니다. 유년부 친구들, 우리도 제자들이 들었던 그 소식을 전해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우리도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령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축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친구와 선생님 모두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모두 두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려요.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 쓰인 대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